아휴 아 이게 지금 뱃 뜬금없이 휴게소에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포켓몬 구한다고 말도 안 되는 곳에 가고 있어요 어, 여기 이상한 사람 있다 아 저희 진짜 포켓몬의 진심인 사나이들입니다 예. 자 이제 충남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전설 포켓몬을 100짜리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100 디아로가 깔끔하게 딱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뭐야 전설인데 너 100짜리가 하나도 없어? 류츠 1 0 없어? 류츠 아, 1 0이 있어요? 와나 류츠 100만 3마리 세, 세 있는데 3마리? 어, 난 여기서 3마리 인데 아니 오늘 시나리오는 그냥 간단해 불이형이 오라그래서 지금 온 거잖아 불이형을 이제 뭐이로치 하나 정도 얻어가는데 이제 개체값 똥인 이로치 하나 가져갈 거고 백은 내가 먹고 가지 않을까? 하하하 <웃음> 가서 보자고요. 잠깐만 이걸 체력 관이 몇 개야 이거? 뭐야 이분? 아형 그거 뭐야, 뭐 뭐야? 뭐야 그거 아 진짜 완전 그냥 아 이건 해야 100개 씩 잡지는데 뭐 그냥 빈손으로 왔을 설마? 아 그냥 설마 아, 뭐, 빈손으로 오셨어요? 안 어, 좋으시네 전환, 그냥 전환, 되는 거 봐봐. 너무 아. 부끄럽네요 아 준비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치고 하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디아로가잡혔다고하는지안만 뭐 그래봐야 안 떠요 형님 디아로가 모자 오려고생각 어. 잘생각했어 얘는 애가 오늘 나올 아. 자격이 있네 아 어. 근데 약간 아, 느낌이 왔어 이거 그래, 그래. 살짝 기운 좀 받아야겠다 아, 아그 그래, 정성이 있어야 복지뭐 비누가 지쳤대 <웃음> 뭐 와가지고 뭐 그냥 다이로가 다이로가 하면 뭐 잡을 수 있냐 <웃음> 다이로가 좀 심했어 아, 뭐 잡고, 아니 뭘 잡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형님 한번 전기 좀 받고 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진짜 정성인데? <웃음> 바느질 하셨대 이거 오, 모자가 묵직한데 어째? 우와 여러분들 이거 봐요 포켓스이그 제가 그맨 처음에 갔었던 성지 이 수역보다 훨씬 많은데 아니 근데 충남대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여기 그냥 완전 해골 그냥 파밍 장소다 아 이거 내가 오토캐처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뒤쪽에 보면은 이게 다 체육관이야 한 8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여기 브링형이랑 비누형 그리고 저까지 해서 3명이서 디아루가 원정대 결성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디아로가 싹쓸이 갑시다 어이 루가야 너가 백개채좀 많이 좀 가져와주라 아 형님 이거 싱싱한 놈 맞죠? 동작 아, 싱싱한 생긴 거 봐봐 바로 그냥 물어 뜯기세잖아 을 아니 약간 애가 눈깔이가 좀 풀린 것 같은데 <웃음> 맞아요? <웃음> 저 수, 쌍꺼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추발, 추발. 어 부린 있다! 부린 동파이 제발! 제발! 어 제발 나도 안12 들어가죠 12 왜? 별2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요,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안, 안 들어가죠 왜? 왜? 아얘 아직 레이드도 못들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이거 천장 레이드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아, 있으면 꽉잡쭉 어, 끝나. 제발 제발 제발 야야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거. 응 나도 들어왔어. 야, 야, 응, 나도 들어왔어. 야, 야, 아 방이 갈렸구나. 어. 방 갈렸어? 어. 방 갈렸어요. 어. 야, 야 우리 충남대에서 디아루가 잡아가지고 어? 배치값 제일 낮은 사람이 밥 속이랑. 아. 스크림하고다 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안 그래도 뭔가 좀 걸고 하면 재밌을 것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았어. 때포장야 무조건 해야 돼 내기. 음, 아 근데 아, 뭐. 나 상한 거 먹은 거 같아요. 왜배 아파? 아니 저 이상한 모자 쓰고 잠깐 느낌이 약간 이상해. 어? 누카리오? 누카리오요? 손벨 어? 알까에 나오는 거야. 저도 들어갑니다. 손레은 있어야 돼. 벌써 끝났죠? 레이드 끝났죠? 레이드 끝났습니다. 아, 아, 아. 빨리 끝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그 없어 개체값이야. 무조건 개체값이에요. 어차피 아, 2 0 명이라서 아, 잡는 건 금방 잡아. 이거. 와. 자와 다이루가. 아, 야 이거 잡고 위 치. 어림없죠? 어림없네 <웃음> 아, 나 이루치려고 열걸거야와 <웃음> 근데 이거 포스가 장난 아니다 뮤츠 뮤츠 이상인데? 좋아 잡는 건 일단은 뭐 쉽게 아주 2 0명에서똑같으니까 금방 잡았고 원태 잡히면 여러분들 원태 이루치가 나온 거 알죠? 어, 에잇 아 이게 왜엑셀이안뜨냐 잠깐만 설마 못 잡는 거 아니겠지 아니, 이거? 야아 아, 제발. 아 제발. 지야 내가 하나 던져 줘 엑셀런트. 어 한, 하나만 해, 한, 하나만 어, 해줘요. 하나만 했냐? 41레벨 못 자, 오. 아아 아, 아, 큰일났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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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 펜타 되게 종으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와, 무섭게 생겼다, 메가 펜타. 와, 묵직하네. 확실히, 근데 열다 면서 패니까 진짜 금방 잡기는 어, 어, 어, 하네. 어, 벌써 끝났어, 레이드. 바로 끝났죠? 아이고, 뭐, 디아루가 뭐, 끝한데잘감줄알고 있다. 아. 와. 아, 너무, 너무 몇 느리게 개 날아가, 이거? 몇개 남았는데? 두개 남았는데. 아 그거 던지기 힘들다니까? 공고정할 필요도 없고, 자, 돌리다가 끝까지. 오. 나이스 나오긴 했네. 잡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브리. 불이야. 형님 처음으로 잘하는 게임 찾은 거 아니에요? 야, 어. 나 어메이즈 풀어고 잘하거든. 보세요, 바로. 너 살아. 자, 디아로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오, 음. 어, 빨리요? 시작이야, 비긴, 시작. 동자, 자, 자, 자, 자 들어갑니다. 오늘 일단은 요번에 아, 잡은 저희 디아로가 한번 바로 써볼게요. 오, 기술이 용성군이네요. 어? 자, 포파 펀치로 그냥 예. 아, 이제 디루로 왔는데 디어로 왔었어? 아, 얼굴은 봐야지. 아, 귀엽다, 그래. 오우, 야. 메가 패턴도 무 가네 자, 일단은 이렇게. 예. 3, 2, 1, 짠! 어, 어, 어, 나 좋아. 일단 꼴찌 슈즈야. <웃음> <웃음> 어, 이성랄! 나 이렇게 나, 나 나쁘지 않아. 이덕이다이덕 <웃음> 아냐, <아니>, 아직 한 마리야. 3, 2, 1, 짠! <웃음> 이삼지랑 나이, 또! 나이스! 아, 규칙 왜 이렇게 좋아? 도파 도파. 아 뭔데 이거?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야 우리... 허. 이거 그러면... 이거. 포켓, 애매하다 포켓 찐이... 아니야 잠깐만 아니, 어 이거 불링형이네 이건... 뭔 소리 야안데 지금... 형나 이성이여... 이거 어, 조금 약간... 아 근데 이거는... 아 애매하다 진짜... 아, 진짜. 이개체감이참 애매해가지고 요번에 잡는 걸로 어, 결판 짓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막판이다 들어와요 들어와 아. 내가 다이루가 이거 왜 했나? 어? 또 아, 이거. 아, 왜했나 형, 그냥 져라! <웃음> 그래, 그러니까 지는 게 맞다. 뭘 잡는지도 모르시는데, 너, 너, 그냥. 어, 안 돼, 안 돼. 깔끔하게 잡아야 돼. 삐뚤 값이 높으니까 좀 개체가 좋은 것 같더라. 비슷한 경우에는. 좀. 맞아요. 어. 비슷하면은 보통 높은 게나 짠. 맞아요. 짠, 짠. 아, 맞아요. 짠, 진짜 짠, 그래요. 짠짠. 네. 아니에요. 짠, 오늘 그냥, 아, 그러니까, 짠, 짠. 내 말은 오늘 그냥 색깔로 별판이 날 거예요. 하하하. <웃음> 아, 꿈도 크셔라. 끝까지 못 버리네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자 다크라이로 한방컷 당해버렸네 내가. 오케이. 오케이. 자 야, 여기서 근데 만약에 못 잡고 놓치면 그꽝이 그냥 지는 거다. 아 오. 오 안돼. 아나 이런 거 약한데 살짝. 어 아, 긴장돼 아, 갑자기. 아, 아니, 어 끝이에요 그냥 아웃이에요. 오 어. 어. 떨려 떨려. 이로치. 이삼공 15, 뭐 나. 어, 야, 왜 이렇게 음, 높은 어? 엄청 높은데? 어? 나 2,71인데? 어? 어? 어? 야, 근데 휴지가 2,525입니다. 어? 아, 야, 너 CP고. 일단 CP가 제가 높게 높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있어. 네, 네 이거 진짜. 아, 잠깐만, 있어요.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자, 빨리 놓으세요, 여러분. 아, 일단은 여, 이 사람은 못 잡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아, 아냐, 아니, 아냐. 어, 아, 이 사람은 못, 못 잡을, 잡을 수는 기... 없어. 방금도 SL 가볍게 뛰었 띄... 어, 너무 옆에 있 s 인데 계속 나온다네. 응. 빨리 잡아야 될 거냐? 어, 로픈데. 잡았다 이거. 아, 이 아, 가볍죠. 아못 잡을 수가 없어. 어, 어, 어. 자, 자, 아, 잠깐 2300. 왜 이렇게 높아? 아, 아 잠깐만. 근을 조사한다. 아무것도 없다. 어? 작은 디아루가구나. 귀엽다고 생각해? 어? 작은 게나왔어 나는 지금? 아, 작은 게 오히려 나 100개 잡는것도 봤어. 어, 아, 진짜? 간다. 받아 잡아. 어, 오케이. 2 1 짠. 어, 비어.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아박 백박박 백아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백박박 박박박 박아박박아아백박아 박박박 박백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아박박 박박박 아박박 박박박 박박박 아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박박박 와 진짜 너무 하시네 다들. 어? 야, 야, 어? 접어. 아니 동료가 어 괜찮아. 얘로 접어. 네, 집 갑시다. 안 좋아한다고요? 어, 안 좋아해. <웃음> <웃음> 아. 한다고요아안 좋아해. 아이 거 이거 형 때문에 이거 걸러잖아그 모자 써 가지고. 아! 눈이 개슴치레하다 했어 얘. 아 이거 괜히 써가지고 부정 탔잖아. 아 진짜. 쓸모 이런 거 무슨 쓸모? 네 이런 거. 아! <웃음> 얘는 얘는 무슨 잘못이야? 그 아, 근데 비도 백 나온 게왜 이렇게 배 아프냐? 아, 진짜. 아나 지금 소사 나올 것 같아요. 아, 아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아, 여러분.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아왔 소. 아소 먹으려다가. 돌아서는데. 정모님 장례식 하는데 냉면왜저먹는 네, 거야 그니까 진짜 그냥 그럴 친구